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약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ADHD 자폐이기는 뇌 면역 영양요법 1 1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좀 간단한 주제로 짧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갖다 어떤 치료라든지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권유를 하는데요. 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실수 문제점 세 가지를 갖다가 오늘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이 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미리미리 그 흔하게 나오는 실수를 좀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글루텐 가진 식이법 시꼭 조심해야 할세 가지 실수들. 어, 흔히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라서 미리 말씀드려요. g f c f 식이법에 자주 하는 실수 세가지요 오늘 세가지만또 말씀 드리는 걸로 간략하게 끝낼 거예요. 먼저 잔소리라고 해놨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GFCF 다이어트 할때꼭 봐야 할 때는 성분표 보기는 꼭 생활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자꾸 저한테 뭘 먹으면 되나요 안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성분표를 갖다 대신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가공식품은 무조건 성분표를 다 보셔야 돼요. 이게 땡땡, 죽으로 얘기한 땡죽이라고 얘기했네요. 이런, 뭐, 그, 죽, 프랜차이즈의 제품을 갖다가 제가 죽을 좋아해서 먹는데, 그 중에 몇몇 제품은 제가 먹고 나면 굉장히 더부룩해요. 그리고 안 좋아서, 이게 뭘까? 그래갖고, 왜그러지 하고는 성분표를 한번 봤는데, 놀랍게도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카제인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이죽 제품을 갖다 먹고 나서도 있는 거예요 그 죽에 이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죠 포장용기로 돼갖고 판매를 갖다하시더라고요이 업체에서 프랜차이즈 말고도 그래서 그그 포장용지에서 판매되는 그 제품을 먹었을 경우에 불편이 항상 있어서 보니까 카제인 나트륨이 첨가됐어요 모든지이 가공식품의 고소한 맛이나 이 달콤한 맛을 갖다 내는 데는 이런 글루틴이나 카제인 성분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또한 두 번째 꼭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성분표 보기를 생활해야 된다. 더불어서 성분표 보기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어떤 분이 유산균 이게 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성분표 보니까 균이름만 잔뜩 써있지 다른 게 첨가되어 있는 게안 써져 있더라고. 네. 그러면 이게 믿을 수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무적으로 표기해 될걸다 피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없다 아니면 뭔 뭔만 들어가 있다라고 되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표기돼 있는 게아니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 되게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 업체에 직접 전화해갖고도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그런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잔소리 먼저 하고요.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는 첫 번째 간장에 간장 이제 간장을 갖다가 그이어 먹으면서 어떤 간장이 되냐 안 되냐 하면서 간장을 갖다 구해서 제대로 된 간장을 먹기 되게 힘들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대신할 방법이 없을까 간장 없이 음식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간장에서 타협하는 분들이 많아요. 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간장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간장에서 타협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 간장의 진실이라는 블로그글이 있습니다. 이블로그 글이 링크를 갖다 제가 이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갖다 붙여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이분이 참이 분이 참이 블로그를 열심히 잘 쓰려는 근데 글루텐 다이어트를 갖다 보고 파시면서 쓴글 같아요. 우리나라 간장 제품들 갖다 다 찾아서 다 보셨더라고요. 사진도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이 소맥이라고 미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다만 이분이 찾아봤을 때 추천 제품으로 밀리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이분 블록에서 추천한게 청정원에서 만든 햇살 담은 국간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을 보니까 이 제품들은 어 밀성분이 없이 순수한 전통적인 조리법을 약간 변형해서 만들어졌어요. 국간장이 그래서 이거는 글루텐 프리 간장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맞고요. 제가 이또 간장하고 싶은 거 아예 헷갈리면 간장 대신에 차라리 멸치 액젓을 써라. 액젓의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멸치 액젓, 뭐 까나리젓, 심지어 참치젓까지 있으니까 이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멸치나 이런 등푸른 생선에 대한 반응이 많지가 않으면 고러한 액젓을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갈치나 그러니까 멸치나 뭐 이런 데에 그 지연성 알러지 반응 가능성이 있다면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어, 생선류 중에 그 반응이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 없는 그러한 생선 가지고 만든 액젓들이 있어요. 고등어 액젓도 있고 삼치 액젓도 있으니까 그 액젓을 갖다가 안전한 걸 골라서 간장 대용으로 쓰면 조리하는데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유는 먹지 말라니까 영양분을 먹자서이 두유를 갖다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 이거 정말 그 별다른 생각없이 두유로 글루텐 카진 다이어트 중에 두유를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두유는 읽어서 보면은 이 진짜 분유 첨가가 그 우유 성분이 첨가되어 있는 두유가 투성이에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그 성분표를 보면 분유가 첨가된 두유도 있고요 어, 카제인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는 두유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카제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두유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국내 제품이 두유에 있나 싶어고 제가 찾아봤는데 한 가지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15년 16년 자료에 있던데 실제 판매하는 제품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 두유는 찾지 못했고요 아마 대체 식품으로는 전에 강의 수도 있겠는데, 쌀 우유는 의미가 있어요. 쌀 우유 같은 거로 바꾸면은, 어 뭐, 그나마 대체가 좀 되는데, 쌀 우유도 몇 종류가 있는데, 그나마 가바 라이스벨이라고 하는 쌀 우유는 문제가 덜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또 쌀에 대한 반응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그래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유이 자꾸 이제 나중에 미 자꾸 이 영양을 갖다 공급시켜야 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두유가 안 되니까 쌀 우유도 이런 것도 피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세 번째는 유기농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려 그러니까 이제 식조법을 얘기했더니 식이법이 금방 확장돼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게. 엄격한 사고 없이 그냥 무조건 확정해서 아 얘가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먹어야지 유기농 먹어야지 이게 제가 강조한 건 마이너스 영양학인데 어느덧 플러스 영양으로 넘어가서 유기농을 먹어야 좋아, 유기농 먹어야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기농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시자요 유기농 케찹이라고 파는 거 있어요. 응? 유기농 케찹이 유기농 케찹을 갖다 보고나면 유기농을 갖다 원료를 만들었는데 장탄검이라는 첨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장탄검이라는게 뭐냐면 밀도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점성을 만들기 위해서 첨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첨가 성분을 갖다 보면 뭘로 만들었냐 옥수수 밀콩으로 만들어진대요. 이게 글루텐 성분이 많은, 에, 많아질 은많 수밖에 없는 거예요. 케찹에 그나마 유기농 케찹은 장탄검만 어, 뭐 들어가 있어 갖고 글루텐 유사 성분이 들어있는데 유기농이 아닌 일반 케찹에는 사실 카제인도 들어가 있고 문제가 많아요. 케찹 자체가 먹을 게 어때요 어찌 보면. 자 그래서 유기농이, 유기농 케찹이라도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글루텐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기농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글쎄요 유기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걸 찾아 먹는다는 의미로 유기농을 갖다 드신다면 제가. 말릴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어, 피해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을 최소의 최소 최대한 피해 보자.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유기농의 포인트를 두기보다 가공식품은 일단 의심하고 피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케첩도 사실 이 가공식품으로 판매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어, 오늘. 그 gfcf 식요법을 하는 부모님들 한테 꼭 조심해야 될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강의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연장에서 식요법과 관련된 또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